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자, 오늘은 캡컷에서 아까 오프닝에서 보신 것처럼 그래프 곡선을 활용해서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과 키프레임을 활용해서 화면이라든지 자막 부분을 움직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조절도 그렇고 키프레임도 그렇고 그래프를 활용할 겁니다. 그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캡컷을실행했고요이 영상은 제가 픽셀스에서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재생을 해보면요. 그냥 이렇게 사람이 걸어가는 평범한 영상입니다. 일단 두 개의 클립을 나눠 놨는데 여기 있는 첫번째 클립은 속도를 조절할 거고요 여기는 두번째 클립은 키프레임을 활용해서 이 화면을 조정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일단 클립을 선택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선택이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여기 왼쪽 밑에 보시면 속도 있습니다. 이 속도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은 일반이 있고 곡선이 있습니다. 일반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냥 2배속, 4배속, 5배속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오늘 그래프를 활용할 거기 때문에 곡선에 들어가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다양한 그래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몽타주 이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몽사주 걸어가다가 멈췄다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프닝에서 사용했던 영상이 이겁니다. 요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렇게 눌렀을 때 편집이 나와 있죠. 이 편집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그래프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서 여기 위에 보시면 속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 대한 속도라든지 이 부분을 이렇게 내가 조절해 보면서 어떤 게 조금 느낌이 있다. 이런 식으로 또 꾸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여기 비트 추가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눌러서 내가 비트를 하나 더 추가해서 여기서도 속도를 조절하거나 이렇게 자유롭게 맞추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꾸밀 수 있다는 것도 또 추가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꾸미셔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영웅이라든지 총알 이런 부분들도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지금 진행된다고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서도 똑같이 수정해서 하실 수 있고 아니면은 여기 사용자 지정 클릭을 해서 이렇게 평탄이 되어 있는 그래프를 내가 아까와 마찬가지로 속도를 이렇게 조절해서 자유롭게 영상을 만드실 수도 있는 겁니다. 비트를 추가하실 때는 이렇게 점을 꼭 눌러주시면 은이 부분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끌어서 여기 비트 추가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또 추가가 됐죠?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사용한 속도 부분을 원래대로 되돌리시려면 여기 맞추기 부분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다 빠지면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맞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속도 부분 같은 경우에는 화면의 속도를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자막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되지 않고요. 오버레이를 통해서 불러온 영상도 똑같이 속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키프레임을 활용해서 움직이는 영상을 만들 때그 역시 그래프를 통해서 만들 건데요. 그 부분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원문 영상은 이렇게 그냥 단순히 걸어가는 이 영상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서 그래프를 활용해서 아까 보신 것처럼 화면을 만들고 싶으시면 역시나 먼저 클립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쭉 넘겨보시면 그래프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눌러보시면 지금은 사용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내가 이 화면에 대한 키프레임을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여기 키프레임 부분을 이렇게 찍어 주시고 그 다음에 쭉남겨서한이 정도 가서 또 다시 화면을 키워줍니다. 이렇게 키워주시고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러면은 재생을 했을 때 슬슬 커지면서 이렇게 재생이 되죠. 그런데 이게 좀 뭔가 밋밋해서 우리가 뭔가 화면을 점점 커졌다가 작아졌다 했으면 일일이 키프레임을 넣었었잖아요. 이제 그럴 필요 없이 이 상태에서 여기 마지막 부분에 가서 아까 그 그래프를 선택을 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다양한 키프레임 곡선 그래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역시나 여기서도 편집을 누르게 되면 그래프를 보실 수 있고요. 클릭을 하셔서 이 부분도 이렇게 보시면서 어떻게 나타나게 할 건지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인디게이터를 이렇게 조절해서 비트 삭제도 추가하실 수 있고요. 역시나 여기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해서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화면에만 보여드렸지만 텍스트라든지 이미지에도 똑같이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를 불러왔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활용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키프레임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되지 않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걷는 부분에서 이렇게 따라가게 하고 싶으시면 클릭하시고 여기서 이렇게 키프레임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눌러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모션 트래킹 기능이 생겼긴 했는데 제가 해보니까 캡컷에서는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잘 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초점 맞추기도 너무 힘들고 변수가 너무 많아서 그나마 모션 그래픽처럼 할수 있는 방법이 이 그래프를 활용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그래프를 활용해서 영상의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과 키프레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